안녕하세요 백령규라 대표 최동호입니다 저희는 자체 농장에서 농사지는 감귤을 자체 공장에서 가공해서 자체 매장에서 판매하는 6차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상품으로는 따봉주스가 있는데 비상품과를 가공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레트로한 유리병에 담아서 백화점에 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의 입점에서 많은 지원사업과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제주도 내 감귤 가공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